h'x 는 f' gx 곱하기 g'x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2를 넣으면 G yeah. G 인수. 여기 G, H2는, g'2는 g'2는 분수 그럼 여기 h2 g2는 뭐냐면 g2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그러면 F'G'E'는 음. f g 2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여기, 여기에서 여기 F'은 음수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 응 아, 좋아요 그러니까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G, 아, Gx는 3사 사이에서 1, 1하고 0을 왔다가 0하고 1을 왔다가 있다는데, f 프라0 x는 0하고1 사이에서 양수. 그러면 이두 개를 곱해버리면 음수되니까 h x는 34에서 감소한다. 맞아요. 그럼 답은 5번.